에어팟 프로를 당일에 바로 정품으로 애플스토어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쇼팽입니다 여러분 에어팟 프로 잘 쓰고 계십니까? 저도 에어팟 프로를 작년 말에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에어팟 프로가 커널형 이어폰이라서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커널형을 쓰면 좀 귀가 아픈 사람이라가지고 근데 12월 초에 애플스토어를 가서 껴봤는데 얘는 살짝 걸리는 게 완전 쏙 들어가진 않고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사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그 저번 분도 말씀하시기를, 아, 이거 사주팟이다. 한달 팟이다. 지금 사도 한 달째 만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에어팟 프로 홈페이에 들어가면은, 픽업 가능 날짜가 2020년 2월 11일로 나오거든요? 오늘이 1월 9일이니까 진짜로 거의 한달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사주팟, 이 사주팟 에어팟 프로를 당일에 바로 정품으로 애플 스토어에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바로 다음날에 샀는데요. 어떻게 사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애플스토어에는 재고가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간대요. 이게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람이 먼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재고는 당일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날은 들어오고 어떤 날은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보통 시반 오전 9시 반 전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된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애플스토어 홈페이지에서 노고침을누르 보면은 픽업이 당일 가능으로 바뀔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재빠르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라마다 시간 좀다르대요우리나라 9시 반이고 뭐 미국은 북미 기준으로 9시 전후 그리고 일본은 8시 반 전후에 업데이트된다고 하니까 내가 사는 나라? 아니면 내가 놀러 갈 나라의 에어팟 재고 아니면 다른 애플워치나 아이패드, 맥북 재고 하인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처럼 각인을 하지 않은 사람만 가능해요. 근데 저는 각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를 딱두 줄로 요약하면 은 1번, 9시 반에 애플에서 새로 고침 누른다. 2번, 구매한다. 끝입니다. 아, 하나 더 있다. 배송 말고 꼭 픽업으로 하셔야 돼요. 배송이랑 픽업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할거는 오프라인에 조금 조금 들어온 그 재고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픽업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에어팟 프로를 당일에 빨리 살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고요. 이거 외에 다른 궁금한 제품이나 다른 어? 이거 한번 사주세요. 이거 궁금해요. 리뷰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리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